자, 이번에는요, 영상 편집하는 기술도 해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영상을 자르는 기술. 그러니까 영상을 잘라내는 기술. 즉 필요 없는 부분을 툭툭툭툭 잘라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렵지는 않는데,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한번 이해를 하면, 그때부터는 쉬워요. 그때부터는. 자, 그럼 당연히 영상을 편집하는 거니까 뭘 선택해야 됩니까? 그죠. 어이, 똑똑하십니다. 어이, 뭐지 째 싫다, 네. 자, <웃음> 자. 자, 영상을 선택할게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 그러면 제가 상담을 자꾸 받다 보면 자꾸 엉뚱한 걸 선택해놓고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여러분들을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기식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게 들어가더라도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게 머릿속에 싹 안들어가고 놓치게 되잖아요. 못따라오시게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좀 웃겨 들리는 것도,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좀 기초를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거니까 어 이해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결코 수준이 낮다든지 너무 못한다든지 결코 그래서 그런게 아닙니다. 여러분 <웃음> 자잘 이해하신다면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상을 선택했죠. 영상을 보면 여기 영상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 점점점 보이세요? 그 다음에 끄트물를 가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제일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 끝에도 이렇게 점점점이 나와요. 보이죠? 즉 네. 뭐냐 그러면 어, 영상의, 영상의 앞뒤에 보이는 점점점이 있죠? 네. 네, 거기서 앞에하고 뒤에 따를 때 이걸 쓴다고요. 이걸 쭉 눌러가지고 앞쪽으로 쭉 당기고 줄이는 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의 뒷부분 가서, 뒤에를 쭉 줄이는 만큼 또 영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의 앞에하고 뒤에는 자르기가 너무 쉬워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 이렇게 영상이 있으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큼만 자르고 싶으면, 땡기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앞에 대로 땡겨버리면, 딱 그만큼만 없어지 버리는,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앞뒤를 없애는 것은 엄청 쉽다고 여러분. 그 어렵진 않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게뭐냐 앞에하고 뒤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이 어렵다고 중간이. 그죠? 중간을 잘라내야 되는데, 중간을 잘못 자르는 거죠. 그걸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중간은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자르겠죠? 여기를 한번 자르고요. 여기를 한번 잘라서, 요 사이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해 되시겠어요? 요만큼 한번 자르고, 이만큼 잘라가지고, 여기를 없애야 될거 아니에요? 개념이 해되시나요 응. 그러면 내가 처음에 자르기 시작하는 부분, 자르기 끝나는 부분, 두 군데를 잘라야 되겠죠, 그죠? 응. 두 군데를 잘라야 중간을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응.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자르기를 두번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중간만 툭 드러낼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영상 한번 볼게요. 영상을 보게 되면, 자, 쭉 가서, 쭉 가서요. 자. 쭉 가서 재생을 한번 시켜보면 이게 풀옵션 원룸이라고 제가 글자가 나오는 이 부분 있죠 이거를 제가 좀 옮겨볼게요 이거를 어, 풀옵션 원룸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짜르, 우리가 자르기 용으로 쓰려고요 제가 할게요 자르기 용으로 쓰기 위해서 요만큼 당겨 볼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없애고 싶은 거는요 없애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풀옵션 원룸이 글자가 나오는 부분 있죠 이 글자가 나오는 부분을 날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영상 찍다 보게 되면 누군가 얼굴이 나와 누군가 간판이 나와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야 그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딱 요거라고 생각하시라고 요거라고 이만큼이라고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어디 어디 자르냐 면 여기 앞을를 잘라야 되겠죠 자자 나오기 전 그죠 글자가 나오기 전 여기 보면 잘라야 되겠죠 그럼 자를 때뭘 선택한다고요 얼굴. 영상 아까는 잘하셨는데 네. 자 이제 영상 자르는데 왜 갑자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그러세요 자 영상 선택했죠 그럼 여기서 많은 뭐 거예요. 여기 가위 버튼 보는 가위. 이게 자르기 버튼이에요. 가위가요. 자르기를 클릭 됐죠.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는데 왔 이걸 또 일일이 설명드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헷갈려. 뭘 자르라고 했지? 뭘들어 했지? 헷갈려 죽는 거예요. 또 설명 다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네 가지 설명 다 해주고 이제 안 해줘. 안 해주고 딱 하나만 해요. 그냥 무조건 세 번째 거. 네, 무조건 세 번째. 거. 네.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세 번째 걸 누르세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조건 세 번째 걸탁 누르면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영상이 딱 분리가 되버렸죠 뭐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우리가 했던 여기서 영상에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했을 때 처음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잘라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움직여서 글자가 끝나는 부분그죠 네, 글자가 끝나는 부분까지 와서, 그죠? 네, 글자가, 네, 끝나는 부분, 네. 글자가 끝나는 부분 딱 와서, 그죠? 사라져야 되니까. 딱서 여기를 잘라야지, 그죠? 여기를 잘라야지,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영상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자르기 들어간다? 몇, 몇, 몇 번째 거? 그렇죠. 오, 이제 또 다시 돌아오셨네. 똑똑하신 걸 돌아오셨어요. 자, 세 번째 거를 클릭하면, 두개탁 잘렸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여기여기 여기 이렇게 시작 부분하고 끝부분하고 두개 잘랐잖아요. 이제 요것만 없애면 되잖아요. 그죠? 없애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지금 잘려있는 부분, 이이 부분이죠? 이걸 클릭하면은,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툭 날려버리면, 툭 없어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사라진다고요. 그럼 영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영상을 잘 보세요. 클릭을 툭 누르면, 누르면 쭉 가다가 톡 이렇게 넘어가겠죠 개념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글자를 없앤게 아니라서 글자는 그대로 남아있는거예요 제가 예를 든다고 글자 부분을 그 사이를 없앤다고 설명드린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영상만 날라간거라고요 개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그렇게 탁탁탁 탁탁 잘라내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그렇게 영상이 한번 잘렸다라는 표시를 해주는거예요 한번 끊어졌다라고요 자 그러면 하는 김에, 잘 보세요. 하는 김에 잘 보세요. 자, 잘려다 보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여기서, 여기서 잘 보세요. 영상을 재생을 시켰을 때 중간에 이렇게 쭉 가다가 툭 끊기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툭 끊기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기왕이면 끊기는 느낌 말고 좀 부드럽게 싹 하고, 그죠? 효과가 들어가면 좋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요. 자. 효과가 지금 그 영상과 영상 사이에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럼 뭘 선택해야 됩니까? 네. 영상을 선택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영상과 영상 사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뭘 선택해야 됩니까? 네. <웃음> 갑자기 네. 똑똑해지다가 안 똑똑해지다가 네. <웃음> 보세요. 네. 영상과 영상 사이에 있잖아요 네. 그죠이 영상의 사이 보이세요? 네. 이 사이를 클릭하면 된다고요 네. 이 사이를 클릭하면 영상과 영상 사이에 뭘 집어넣으려고 나온다고 이렇게 해요 보이세요? 거기에 여러가지 종류들이 많은데 여기 프리젠테이션 보이세요? 네, 클릭하면 이렇게 나누기 커버 뭐 슬라이드가 있는데 보세요 제가 슬라이드 효과 줘 볼게요 슬라이드 슬라이드 효과를 주면 슬라이드 효과보다는 좀 줄무늬 이런게 나을라나요? 이런 느낌? 됐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효과를 주면요 은 보세요 보면. 여기서 재생시키면 이제 이렇게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그죠? 여러분 생각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 나오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효과를 적용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영상을 잘랐어. 잘라버리니까 뭔가 탁탁 끊기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이런 효과를 적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일부러 효과를 적용시켜요. 왜? 자, 제가 아파트를 찍어요. 아파트를 찍어요. 아파트를 쭉 찍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현관부터 찍죠.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작은 방 하나 찍어, 그죠? 작은 방 찍고 좀 나서, 어떨 때는 화장실을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방 찍고 나와서 이제 거실 찍고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한 2, 3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는 생각해보세요. 엄청 지루해,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끊어. 그러니까, 현관에서 화장실 들어갈 때 일부러 끊어버려.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갔다 한번 샥 효과 들어가 들어가고, 화장실 다 보고 나올 때또 끊어. 또 효과를 그냥 줘버려. 이해되시겠어요?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냥 끊기만 하는 게 끊기만.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효과를 주면, 나올 때샥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짧긴 하지만 중간중간 뭔가 땅, 땅, 땅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영상이 어떻게 해요? 보기가 편안하겠죠, 그죠? 효과를 또 너무 많이 주면 네, 별로 보기는 안 좋아요 여러분 너무 또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영상을 이렇게 자르고 중간에 효과를 집어넣는 방법 얘네 지금 우리가 전환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끊는 방법은 중간에 벗요 화장실이죠 제가 설명되는 저쭉 화장실 설명하다가 화장실에 나왔죠 그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 지금 화장실에서 상 나오잖아요 그죠 화장실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클릭해서 끊어 그죠 몇번 선택한다고요? 어, 똑똑한 걸로 돌아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뭘 들어간다고요? 사이를 네, 클릭한다. 사이에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네. V. 자, 사이에, 사이에, 이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굉장히 효과가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가 일반적으로 프리젠팅 효과를 제일 많이 써요, 그냥요. 그래서 닦아내기 효과 한번 줘볼게요, 이번에는요. 그렇게 해서 보이. 그리고 재생시켜보면, 이제 화장실에서 나올 때 이런 효과로 사 나오는 거죠. 시욕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똑같은 영상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죠? 이제 그 카메라 효과가 확들어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영상을 편집하면 훨씬 그죠? 보여주기가 깔끔하겠죠? 깔끔하겠죠? 이걸 우리가 전환 효과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지만 PC에서 당연히 가능한 효과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파워포인트에서도 보면 위에 메뉴에서 전환이라고 있잖아요. 전환. 그게 이런 전환 그러니 슬라이드의 전환 효과 움직일 때 전환 효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 효과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전환 효과까지요.